역사에 보면 뭐 개신교나 또 종교 이런 사람들이 미개 지역을 가가지고 총칼로서 폭력하고 원주민들을 막 학살하고 그래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다 차지했잖아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무했다 하고 아버지에게 미사를 드리는 이것이 종교 집단들의 흘러온 과거의 흐름이야. 복음을 전하하면 사람으로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복음이랑을 앞서서 총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힘을 빼고 땅을 빼고 다 차지하고 확살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복음을 전파해서 아버지께 미사를 좀다 죽여놓고, 무슨 미사야? 지금도 잘 생각해봐요. 부자 돼서 더 챙기고 세속하고 자의들하고 어려운 사람과 잡아 당기고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은혜 받았고 충북 받았다고 생각한단 을 말이에요